저거 어. 네. 할수 있을까요? 어, 할수 있어요. 예? 네? 브루 김세중. 와, 미쳤다 이제 출발합니다. 저희는 음. 오늘 더, 대전을 갑니다. 길반고속로 어, 아, 곡인 운전 끝에 거의 도착했습니다. 진짜 빡센데요. 3시간밖에 응. 안지났요 3시간밖에 안 지났대요. 밖에라니? 3시간 지났 여러분들이 기 제가 힘을 냅니다. 응? 운전이 안니르네요저 말하는 거 맞죠? 이렇게도 있요 그거. 선생님, 저거 하면. 제가 대전분들이 보드를 잘 탄다는 거는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, 타보니까 왜잘 타는지 알겠어요? 잘탈 수밖에 없네. 기머리 너무 높아 <웃음> 와 진짜 무서운데? 헬멧 안 해도 돼요? 와 대박 다른 지방엔 이런 게 없어 인정 많이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여러분 저거 응. 응. 할수 있을까요? 어, 뭐 할수 있어요 네? 응? 분 <웃음> 김세중 몰라요 가자 가자. <웃음> 오. 오. <웃음> 가자. <아유. 웃음> <거자. 웃음> 계단을 찾아볼게요. 있나요? 어? 어, 이거. 예? 이 어, 어. 어, 안 돼. 어? 응? 어디로 올라가요? 이어서 우! <웃음> 어떻게 해요? 내가 떠올게요. 지서마, <웃음> <으악! 으악! 웃음> 저거 어떻게 하냐? <웃음> <웃음> 경타온데 선생님, 어, 진짜 무섭다. 이거 올라가도 무서워요? 이거? 아니, <웃음> <해볼래>? 아니요. <웃음> 이게 맞나? 오케이. 어, 다리겠다, 다리겠다, 다리겠다. 저 <웃음> <쌤> 밑에 봐요. 이제 <웃음> 절로 네, 올라가야 돼요. 이제 못 내려온다. 씻어봐 네? 쌤 성공할 것 같나? 어... 글래요 나도 나도 무섭다 근데 어떻게 우리 좀 멀리 가자 도망 아, 나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다 대박이죠? 와... 못나와 아... 할수 있어요 15년 짬밥 손보호대에서 좀 늘려줘 <웃음> 손보호대 화이팅! 와. 미쳤당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우와! 와, 대박! 대박! 대박! 와 이게 와하가졌 하버 스케이트보드 왔습니다 합시다 하버 스케이트보드 하버가 영어로 무슨 뜻이지? 하버? 하버가 무슨 뜻이죠? 하버 뭔가 상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? 에? 네? 항구? 아닌가? 한국? 한국? 하버, 하버가 무슨 뜻이지? 항구 아니야? 배 타는 그 항구말이야 그게 하버라고요? 아닌가? 사실 몰라요 이건 놓지 아... 맙시다 빨리 어. 예! 어. 에, 네, 타버 스케이트보드까지 와서 탔는데요. 탑파이프 너무 어렵습니다. 그래도 좋은 경험 하고 합니다 <웃음> 할수 있는 일이에요.